입니다. 오늘은 미션 6의 첫번째 시간 소울바라 처음부터 호흡을 많이 갖고 있기는 쉬, 힘드세요 그래서 낮은음부터 지금 차례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광고하시는 게 어, 나는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 대충 불면 난 노래 잘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어, 악기는 어, 뭔가 실력이 이렇게 정말 꾹꾹꾹꾹 쌓여야지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어느 일정 부분만 이렇게, 서, 이렇게 쏙쏙 뽑아서 연습을 하시면 은 어느,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연주하고 싶은 곡을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네,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고 그 다음에 어, 예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호흡과 함께 톤을 잡아주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한다고 이거 나 솔라 할줄 아는데 그리고 패스 하시면 안 됩니다 네. 자 오늘은 솔라 가지고 어, 텅인과 슬러 연습 먼저 반주 맞춰 해보시고요그 다음에 저와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어 해보니까 어때요 음역대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더 힘드시죠 그렇다고 어썩 그러니까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셔야지 호흡이 길어 지실 수 있으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잡으시고 하나 둘셋넷 쓰레 되시고 하나 둘셋넷 했었습니다 어이 솔라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주셔야지 그 다음 라시 시도했을 때 조금 덜 힘드세요 그래야지 그 위에 있는 음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하루에 음, 한두 번씩 이렇게 예,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미션 6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